이번 시간은 DN8, B 필러와 C필러, 가네실을 유광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펜슈어스를 구매하거나 산루프 옵션을 넣어야지만 유광으로 출고가 되는데요 하지만 유광 가니쉬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교체를 할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 무광 재질인 필러 가니쉬를 탈거합니다 플라스틱 헤러가 있으면 좀더 수월하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가니스를 탈거하면 노란색 핀이 보이는데요. 공구가 필요 없이 손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착면에 알코올을 이용해 탈출을 진행 후 신품 가니쉬 안쪽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 장착하면 됩니다 별도의 팁이 있다면 위아래를 먼저 끼운 다음 가운데 위치한 핀들을 장착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장착이 완료되었으면 클리닝을 진행 후 출고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기존 무광 가니쉬와 비교해 훨씬 세련된 DM8이 되었습니다. 유광이기 때문에 백탁 현상과 같은 걱정도 없고요. 감사합니다.